안녕하세요, 이큰타로 시청자 여러분들. 음, 오늘 여러분의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음, 제가 있는 곳은 뭐, 음, 날 흐린 가을 하늘. 음, 편지를 쓰고픈. 어, 우리 저 때는요. 아, 이거, 이거 얘기하면 나이 나오는데 어, 안 되는데. 음, 어, 편지를 많이 썼어요. 손편지. 음, 손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냥 낭만이 있죠 낭만 음. 친구들하고 기타 메고 공원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불렀던 그런 세대입니다 음. 아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저기 뭐 그렇다 해도 신세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음. 게임도 좋아하고요 한때는 스타그래프트 놀아봤고요 음. 그래요 하여간 음. anyway <웃음> 잡담이 길어졌네요 음.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이번 달에는요 헤어짐이 많은 아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음 헤어짐이 많은 달이에요. 음왜 헤어짐이 많나? 이 찬바람이 불면서 수확의 계절이죠. 수확은 비단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공들인 것을 갖다가 수확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달이기도 해요. 음, 이을이라는 것이. 음, 그 싱글이신 분들은 그 연말연실를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연인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현재 사귀고 계신 분들은 이 관계가 옳은 건지 그걸 재정비해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것이 어, 애인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정리할 건 정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달이고, 그리고 헤어지신 분이라면, 음, 쓸쓸한 달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울컥.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울컥하게 만든 그 X 음, 잘 사나? 어, 아름답게 헤어졌다면, 음, 잘 살기를 바라겠지만 어, 아름답지 못하게 헤어졌다면 아그그 그 땡땡 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네 생각만 하면 밥 먹다가도 울컥하고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는데 너가 잘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울컥이란 주제로 음, 이제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 안에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놓고도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 카드 뽑는데 시간 좀 걸렸어요.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근사치를, 근사치의 를근사치 리딩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서 신중을 깨해서 뽑은 카드입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음, 카드인데요 어, 뭐, 재미로 그냥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인제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도 가끔은 궁금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번 재미로 가볍게 한번 보는 의미에서 뽑아봤으니까 자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한 번에 들어오든 천천히 들어오든 머리에 남았다면 그 카드를 픽해주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카드가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음. 자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레디 고 선택을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일번 분서부터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쓸데없는 귀여움을 아 진짜 음. 주먹이 올라왔겠지만 아, 그러려니 <웃음> 제가 진짜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 한 이틀 전서부터 몸이 안좋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찍는게 재밌어요 음, 재밌고 저도 솔직히 뭐가 나올지 궁금하고 음. 몰입하다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음. 자, 어. 울, 나를 울컥하게 만든 그 사람. 음. 이 이게 이 카드가요. 여자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은 아니고 남자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남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여도 그 양으로 구성된 양으로 구성된 분들은. 어, 남자 카드로도 나올 수 있고 남자여도 음으로 구성된 음의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이제 여성으로 표현돼서 나올 수 있어요 왜 남자여도 섬세한 사람 요즘에 많잖아요 음, 옛날에는 남자가 그러면 안돼 이랬기 때문에 그냥 슬퍼도 그냥 이 악물고 참았지만 요즘에 어디 그런가요 표현의 자유 어, 표현이나 감정이 좀더 자유로우니까 그니까 그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어, 리딩하는 사람이 여자의 입장이니까 그냥 무, 무조건 파랑새를 음, 여자라고 하지만 입장이 바뀌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음, 아 입장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음, 나를 울컥하게 만든 음,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 멀쩡하다가. 이제,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멍해요. 음, 멍하다가, 어, 이게, 이적 저게 있는 것 같아.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안 좋게 헤어지면 계속 뚜껑이 열려. 그러다 멍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울컥울컥 하다가, 어, 또좀 지나면 쪽팔리기도 하다가, 막. 그러면서 점점, 점점, 그 감정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응그 어, X, 아걔 그랬지 이렇게 나올기 나오게 되기까지는 진짜 많은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자알수 없는 그 사람, 음그속 어, 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겠어요? 모르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음.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귀고 있는 거 맞나? 포카페이스? 아나 진짜 저는 성격이 포카페이스는 못돼요. 얼굴에 다 나와.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 아직 그, ING인가봐요? 음, 그, 그쵸. 아직 그,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벗어날 때도 됐는데, 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감정을 부여잡고 계시, 어, 감정을 부여잡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요. 음, 좋았던 기억, 음 좋았던 기억.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지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이제 이 기억을 내려놓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어 미치겠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분하고 관계 좋으셨어요 그런 거 같은데 그랬었던 거 같아요 관계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커피 한번 그러니까 이러지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말이 많아 어, 짜증나 제발 좀 나를 가만히 좀 냅, 냅뒀으면 좋겠어 음, 그래도 친한 사람이 그러면 아좀 가만히 냅둘래 그러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짜증나죠 음, 그런데도 내색을 안해 음. 내 색을 잘안 해. 음. 그니까, 지금 조금 더 뽑고 설명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그래. 조금 더 뽑고. 어, 좀 참아주세요. 음. 그. 상대방 분이, 아이씨, 그거 뭐야.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그 X X 엑 음, 응, 그, 그, 엑 하면 과거의 사람이에요. 욕도 이 X X 하지만, X 스 호스페인 때 엑스 와이프, 엑스 남친, X 여친 이러잖아요. 그 X 음. 엑스 정말 진짜로 좋아하셨나 보다 음. 진짜로 좋아하셨나 본데요 근데 뒤통수 시계 맞으셨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감정이 왜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죠 왜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어, 이 나를 아프게 하고 지금 여,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 나를 이렇게 오,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가 알면서도 나가지 못해. 그리고 그걸 추억하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이 뭐 좋았던 생각 어. 어, 그 사람이 참 멋있었던 생각 아. 왜냐하면 이 카드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좀 내성적인 부분 어, 부, 부면이 있고 음. 아니에요 저 외성적인데요 아이고 외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여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말 잘하고 상냥하다 해서 무조건 외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음, 다 내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그랬을 수도 있고. 음. 근데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남성다움, 그니까 나는 뭘 이렇게 하나가도 조심스럽게 아 이럴까 저럴까 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아이 파랑새손 가자. 이런식으로 응. 나를 좀 강하게 잡아줬던 사람이 아닌가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왜 헤어졌어? 일단은 성격상으로 죄송해요 잠시 끊었어요 중간에 전화가 들어와서 아, 저, 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가 잘 안들어오는데 광고전화? 응. 아, 뭐야, 매 끊겼잖아. 다시 몰입해야 돼. 응. 자, 몰입. 어디 봅시다. 아, 어디까지 했죠? 어, 맞아. 근데 왜, 왜이 이 사람은 이렇게 잊지 못하지? 왜이 사람은 이렇게 잊지 못할까? 생각이 너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죠 후회도 있고 음. 이랬으면은 괜찮았을려나 저랬으면 괜찮아 자기 그 자기 자책도 있고 자책까지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아쉬웠던 점뭐 이런 것들. 내가 그때 이랬으면 다른 결과를 났을까? 어, 나는 왜그 어,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움이 너무 많네. 어이 어떻게요 일본 카드 분들? 그리고 저는 대충 알아요 왜 헤어졌는지. 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을 붓는데 왜못 잊어? 지쳤을 텐데. 음. 그리고 이분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도요, 어느 선에 가서 막혀. 처음에는 내가 안 가진 부분을 이 사람이 가져서 좋았는데, 응, 좋았는데, 그니까, 연애가, 연애, 그니까, 처음에, 그 뭐, 썸탈 때? 그리고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면서, 연애 초에는요, 좋아요. 어 응,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 너는 내 운명? 어, 왜 우리는 이제 만났을까?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서로 먹여주고 난리지, 응. 내가 닦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 입을 닦아줘. 뭐 묻었다고. 음, 그런 거지. 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거예요. 익숙해지면 자기 본연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해. 어. 이제 처음에는 방역 있고 좋았고 어, 적극적이고 뭔가 나를 리드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았었는데 알고 보니... 에, 근데 그건 장점으로 비춰졌을 때지. 단점으로 비춰지면 뭐예요?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드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그래도 상대부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해요. 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음.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다라고 나와요. 음. 부단히도 노력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나 나와, 나와선 안될 카드가 나왔네. 나와서난안될 카드가 나왔어. 음. 뭐야. 이해는 해. 정말 이해는 해. 음. 여러분 주변에 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대시하거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가볍게라도 대화 나누고 그러는 사람? 개 중에는, 어, 여러분이 그, 과거에 그, 사람을 못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옆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음, 개중에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은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그게 딱히 들어오지 않아. 음, 딱히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은 쪽 뭐랄까, 그거야. 과거의 기억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버려 들지 않아요. 지금 나와서는 안될 카드가 나왔다는 게 이게 데빌 카드예요. 이 데빌 카드가 나오면 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육체적인 관계, 이것 때문에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진다? 뭐이런는데 이거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빠지는 거야. 뭐에 빠져?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헤어지고 나면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어, 더러는 이제 그, 스킨십, 좋았던 스킨십을 놓지 못하는 경우,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우걔하고 어, 이렇게 잘 맞았었는데. 뭐, 그리고 어떤 사람, 우 아, 얘는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나하고 되게 잘 맞았었는데. 이런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어. 하나가, 그러니까 나빴던 기억도 있지만, 좋았던 기억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백이면 백다 100, 나빠요. 아니죠. 음. 헤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만났을 때도, 좋았을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좋았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 카드는 뭐냐 하면, 이 여러분들이, 이 기억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 이 기억에서 나와야 되는데, 개 중에는 진짜, 그, 우울하다 못해, 침울한 사람도 있을 거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해. 그냥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놔야 된다는 거 알아. 이걸 놔야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질 못해. 빠져나오질 못해. 왜빠져나오지 못할까. 이 사람한테 드렸던 공이 너무 음. 컸기 때문이에요. 음. 내가 그랬밑 빠진 독에 물벗다 그랬잖아. 좋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그러니까 내 그 뜨거운 가슴 불타던 사랑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음~ 그니까 모든 사람이 다 뜨겁진 않았다 나쁘게 얘기하면 본전 생각 음~ 와 내가 이 이땡이한테 이 진짜 와 진짜 쪽다 빨아갔네 뭐 이런 거 음~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이분보다는 그게 그 뭐지 그걸 잘해요 금전 핸들링을 되게 잘해 이 남성분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그 계획했던 돈 있잖아요 그걸 풀었을 확률도 있어 개중에는 어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개중에는 그런 분도 있고 음 어. 그래요 그리고 개중에는 이 사람의 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이벤트나,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이 사람은, 그, 기분에 따라서, 그냥, 뭐지? 나는, 100을 쓸 능력밖에 안되는데도 아이, 몰라. 질러. 200, 탁, 지르는 사람, 음. 그래, 어, 자기야. 어, 자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뭐, 하면서. 목을 탁 끌어안고 막 이랬던 어, 음, 분들도 계실 거고 음, 그래요 음. 아 그래서 못있는것 같아 나와선 안될 카드 이게 최고로 저는 이게 최고로 나쁜 카드라고 생각해요 정말 둘이서 끈끈할 때는 굉장히 좋은 카드지 즐겁잖아요 음. 그러니까 밍밍한 사랑이 아니라 어, 롤러코스터 같이 짜릿한 사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헤어짐에 나왔다면 이 지금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음, 이 데빌 카드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론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생각하지만 이분은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다는 어, 뚜껑 열리지만 여러분들 보다는 잘 살아요. 억울하지 않나요? 음, 그냥 옛날 그 성격 그대로 그리고 어, 조금 이 사람은 조금 뭐랄까 조금 발전 했어. 어. 옛날에는 그래도 앞뒤 안 가렸다면 지금은 조금 앞뒤를 가리려고 해. 조금 조심스러워진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노련해지잖아요. 살짝쿵 조금 더 노련해졌어. 근데 여러분들만 이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어. 열받지. 음, 이거 열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만 이렇게 아파해야 돼? 음, 울컥해야 돼? 그리고 밤에 이불 차야 돼, 이불 킥. 음, 사랑했던 기억을 놓칠 못하는구나. 음. 혹시 이 계중에는 연락이 닿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음, 개 중에는 연락이 다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막 적선하듯이, 그래, 내가 너한번 만나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여기서 벗어나오고 싶어. 음. 벗어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쉽게 벗어나올 수 없다. 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고, 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비워져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내가 이 과거의 인연을 갖다 꼭 붙들고 있으면. 응? 그리고 개 중에는 한 번씩 만나주는 그거, 그거. 하... 그, 이거, 이러면 이거, 이거,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안 주잖아. 잘 정리하고 있는데 한 번씩 뚝, 자니? 나네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나올래?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뭐 보험이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내리셔야 돼. 이 사람한테 계속 끌려가면 안 되고 기억에 끌려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아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마찬가지야. 근데 나이가 이게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쉽지 않아. 웬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는 심정 있잖아. 아, 그게 참... 음. 어쩔 수 없이 음.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하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성과 귀찮은 것도 있어요. 음. 저도 전에 그거 어플 같은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 소셜미디어. 아, 이거 내경험은 아마 안 되는 건데? 치송합니다 <웃음> 그런데 <근데 웃음> 와... 진짜 매 똑같은 말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네 그래서 직업은 뭐예요 이게 나 처음에는 이제 오뭐 이런 데서 또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해서 막 호기심배 기대반 그냥 기대가 충만하잖아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나중에 좀 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밥도 안돼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도 나랑 사귀었던 사람 응? 음? 그냥 한 번씩 만나서 이 저기 막 같지 않은 행동하는 거 봐야 되는 거지. 이거라도 라는 그, 그, 그게 그 그러니까 너무 외롭잖아. 외롭기 때문에. 음, 이 마음을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마음일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도 끊어낼 거는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귀찮은 거 그거 저기 막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런 거 그렇게 해봐요 저기 막 그냥 안녕하세요 이딴 거다때려치고 그냥 어제는 뭐 먹었어요? 그냥 다이렉트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식상하잖아 아 식상하잖아 똑같은 거또 물어보면 질리고 짜증나고 음뭐 그걸 갖다가 어 이제 그걸 캐치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음그 자기 성향이란 게 있거든. 나랑 에너지가 맞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어, 과거의 기억에서는 하루 빨리 놓이는 게 좋다. 그만 욱하셔라. 백세 어, 시대에 어, 아직 인생 반도 안 왔는데. 저기 뭐제 이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연령대 꽤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반반 음. 반 넘게 살주신 분도 있던데 그래도 살아갈 날 깁니다. 어. 요즘에 영양제 의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나이 들어도 음. 진짜 새 인생 살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에선 빨리 놓이는 게 좋고 활발하게 이렇게 너무 꽉 움켜쥐고서 방콕하고 계시지 마시고 음, 맨날 가는 데만 가시지 마시고 좀 활동 영역 좀 넓혀보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살그 음, 음, 저걸 갖다가 연습해보세요. 연습 음,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성격에안 맞으면 못하거든요. 그래도 하나씩 도전 아셨겠죠?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 <웃음> 경쾌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책맞게 음. 음. 애교 떨었다 뭐. 또 기억해 봐주세요 사람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달라 음. 어디 이분은 <웃음> 왜 울컥하시나 음. 그 인간은... 아, 쏘리. 그인간소 쏘리. <웃음> 그... 어... 과거... X 남친, X 여친은 잘 살고 있나? 어디 봅시다. 음, 그닥 잘 사는 것 같진 않네요.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웃음>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래도 자기 할거다 하고 계시네. 그럼 사람이 감정이 동물인데 어떻게 헤어졌다고 바로 싹이죠. AI도 아니고. AI도 입력하면 다 떠올라요. 근데 사람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오 <웃음> 자동으로 떠오르니까 그게 문제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약간 미련은 남아있네요 음, 그리워하기는 하네 그치 음, 그래야 사람이지 어, 사람이 뭐, 사람하고 이사람 AI가 다른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란 게 있잖아 음, 심장이 뛰잖아 심장이 어, 우리는 전기를 먹고 살지 않잖아요 어. 카드 액면상 음. 여러분은 참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음. 인간미가 좀 있어 보이네. 음. 인간미 있는 액면상, 음. 그래요? 음.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어.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고, 카드 액면상. 그렇게 나야 인간미도 있으면서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왜 그리워하지? 내 방향을 찾나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들고 있잖아. 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이 멀리 있는 달을 봐. 발참 이쁘죠. 음. 데똑 따다 내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어요. 작아 보여도 멀리 있으니까 자고 손톱만해 보이잖아요. 음, 작아서 똑 따다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데 넣을 수 없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음. 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다리 가까이 있는 거 보듯 같이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뻗으면 달것 같고, 근데 한번 멀어져간 사람은. 음,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닿을 수가 없답니다. 음. 와, 너 아침부터 너무 내가 명언을 남발하는 거 아니야? 아, 씨, 진짜 <웃음> 와, 씨. 음. 아, 오늘 1번 분도 그렇고 지금 2번 분도 그렇고 이 예, 예.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어후. 주변에서도 뭐 저기 그러지 않냐요? 잊으라고 하지 않아요? 잊으라 그럴 텐데 지금 이2번 분들은. 이 물질적인 그 데미지보다도 마음적인 데미지가 어 조금 더 커요. 맞아. 이분은 내가 좋아서 해 줬어. 내가 좋아서 굳이 해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여자들이 그런 게 있어. 꼭 여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자 입장이니까 그런 거야. 이거 보시는 남자분들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여자만 그래요? 이렇게 따지시지 마시고 제가 여자 입장이어서 그래요. 음, 넓게 좀 이해 좀 해줘요. 음. 여자들은 그래. 내가 사랑하면 은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거야. 어, 딱 보니까 내 남자 먹는 게 부실해. 아 그냥 있는 놈들 갖다 장바닥 가다막 그냥 부엌에서 똑똑똑똑 거리면서 일하잖아 하나라도 뭐 맛있는 거 먹이기 위해서 이게 렇 자발적으로 했어 이분은 어떻 하면 응, 내 남자를 갖다가 어, 즐겁게 해줄까 이 생각, 생각을 했다는 거지. 주변에서도 야 그만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럴 텐데 어? 이, 어. 그 그거 말리는 친구하고도 싸운 싸우지 않았어요 걔 중에는 야 너도 할 만큼 했어 그만해 걔응개 어? 걔 그런 거개걔 알고 보니까 쉬래기야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벌컥하고 싸운 케이스도 있어요 네가 뭘한다 그래.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 음. 개중에는 이분은 노력형이에요. 음. 헌신적인 부분이 있어. 음. 개중에는 아직도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한 분도 있고 어 뭐야. 왜 1번 이번 카드가 좀 조금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달라. 1번은 좀 끌려가는 식이었다면 여기는 내가 좋아서. 음 내가 좋아서 음, 다 베풀어줬어. 다 베풀어줬어. 내가 좋아서. 음, 그치. 맞아. 베푸는 것에도요. 그래요.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내가 좋아서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 파랑새 오빠한테 이런 거안 해도 돼. 이런 거 나한테 안 해도 돼.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뭐 있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관계가 깨어졌겠어요? 아니야. 너무 당연한 듯이 봐아 넙죽넙죽. 넙죽넙죽 당연한 듯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냥 한번 낮은 꼭 안아주고 꼭 안아주고 자기야 힘들어. 내가 사 먹어도 돼. 아 나가자 우리 사 먹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뭐 저기 막 떼인 돈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 이거 무슨 와 짜증나네. 짜증나네. 그리고 잔소리는 또 오버지게. 야, 이게 애써 사줬는데 야 이거 마시고 왜 이래? 야, 고기다 고것좀좀더놓지 언제 옷을 사주면, 야, 나 이, 이, 이런 이 색깔 싫어하잖아. 이거 니네 취향이잖아. 야, 선물을 이따 이로 사는 게 어딨어? 내가 주는 거야. 돈으로도 내가 내가 가서 사있게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음. 설마 그러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 뭐이이카드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한 분밖에 없으실까? 음. 더 있겠지? 음. 조금, 음. 그지 같은 경우, 좀더 그지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지. 죄송해요. 그지 같은 경우라 그래서. 이거 그지 같은 경우지. 이거 뭐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따위로 받아. 음. 아,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여러분 너무 힘드셨겠다. 음. 대신 혼내주면은, 으, 속상할까요? 됐지너 그렇게 살면 안돼 인생 그냥 귀엽게 했어요 마, 마음 상할까봐 마음 상할까봐 알죠 맞아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세요? 이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그러고요 이 사람은 그 여러분들한테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음. 너무 베푸는 배풀지를 않아, 베풀지를 않아. 그냥 넙죽 넙죽 받기만 해 당연한다 듯이. 그게 너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들이 귀한 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딸만 쭉 있다가 아들 하나 나면은 그 아들한테 그냥 그 부모는 물론이고 그 누나들까지 얘한테 잘해야 돼. 얘는 거의 이 집에서 우상이야. 음. 이 집에 방탄소년단인 거지. 음. 얘한테 잘못했다가는 그냥 주변에서 다 몰매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음. 자기는 쥐뿔도 없으면서. 음.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처음에는 사람은 좋으니까. 음. 또 이렇게 어허허허 그래 어. 그래서 어 파랑색 그랬어 또 예, 얘기를 들어줄 땐또잘 들어줘요. 왜냐면 무조건 그렇게 나쁜 저것만 있으면 사람이 사뭐사었겠어요 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어. 처음에는 좋았기 뭔가 그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예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 장점 1도 없는데. 미쳤다고 사귀겠어요? 머리에 총맞았나? 그건 아니지. 음. 하여간. 그 처음엔 그랬겠지. 근데 그 마찬가지예요. 어. 이 사람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욕 무지 먹고 있어요. 음. 욕 무지 먹고 있어.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이게 그래요.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그냥 성격 차이로 어. 목표가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음, 내 것을 다 이렇게 그냥 진짜 저기 뭐지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그냥 끊어서 내줄 정도 이런 이, 이 마, 그만큼의 정성을 받았다면 음,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줬어야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라도 알아줬으면, 이렇게 속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만 줬다면. 왜냐면 여러분들은 베푸는 걸 좋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람한테 많이 베풀었을 거예요. 그걸 좋아했, 응, 그것만 알아줬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 여러분 이렇게 슬슬 어, 어, 새출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어, 조금 음, 그리움은 있지만 음, 그리움은 있지만 음, 그러면서도 불안함은 음, 마음속에 불안함은 여전히 있네요 음, 그, 그치 사람이 뭔가 하나의 일을 갖고 나서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은 되지는 않지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네 어우, 여러분 쓰담쓰담 음, 잘하고 계세요 힘드실텐데 음. 이이분 어, 여러분들의 엑그 상대방 분잘 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음. 요거 카드 보이세요 요사람 표정 어때요 음. 좀 이기적으로 보이죠 아 얘한테 가면 아 이걸 해줄까 뭐 이런거 어.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봐 아 그래도 걔가 제일 낫는데 아이 다른 것들은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몰라 뭐 이런거 어, 이러고 있어 요지라라고 그리고 이 사람 뭐죠 어, 경제적으로도 좀 쪼들려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래가지고, 어, 뭐지, 편안하게 못 살아, 음. 어디서, 저기, 막, 쌍욕도 많이 먹고, 경제적으로도 또 쪼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 다시 시작하고, 하려고, 막, 그, 어, 다시 시작할까? 막, 뭐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음.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어린 왕자 장미도 아니고 이 사람 어린 왕자 아니야 아씨, 이 사람의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감정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시네 오마이갓 oh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넘어올 것 같아. 음. 근데 판단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있어. 이렇게 이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뭐 내가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데 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있어. 그러고 이거 이 말하면 나 안되는데 해 말어 해 말어 이분 저기 그런 바람기도 있어요 안그런 척 하면서 어. 은근슬쩍 곁눈질도 잘해 안그런 척 하면 그거 있잖아요 얌전한 고양이 부드하에 먼저 올라앉는다고 뒤로 할거다 해요. 음. 그, 그, 그, 그, TV에서 막 이상한 거, 이게 막, 그 뭐지? 막장 이렇게 나오면, 아유,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뒤로 가서, 아유, 나, 나도 한 번, 저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럴 수 있어. 음. 심한 경우는, 음, 몰래, 몰래, 음.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도 있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어, 막아 이런 사람하고 뭐헤어지 이렇게 말 못하는 게 그걸 알아야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그 그렇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면아 그래 그래도, 그래도 어뭐 어, 그래도 뭐 어, 그래도 어, 이거라도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이제 그만합시다. 어, 결론이 안 나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어, 자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여기서 정이 똑 떨어졌다는 카드가 나오면 어, 여러분들한테 소드가 하나도 안 나와. 어. 딱 하나 나온 거는 저기 막 여왕 검 하나밖에 나온 게 없어. 소드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막, 소드가, 소드가 막 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짜, 정렘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꺼져! 이, 게 어디서 약을 팔아? 이, 럴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못해. 음. 개 중에는, 어, 그럴, 그, 저기, 막, 소드로 내려쳐갖고 꺼져라, 이럴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 못해. 음, 이 사람 이런 놈인 줄 알면서도 못해요 욕, 욕해서 욕 미안해요 음,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음. 힘듦의 경중이 있지만 진짜 많이 힘든 사람도 있어 음, 그래서 그래요 음. 정신 차려 제발 잘해줘 제발 이런 사람 어디 가서 못 만나 네 이번 카드 여러분 리딩 여기서 끝나고 네 여러분 더 좋은 리딩으로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자, 3번 카드. 음, 많이 기다리셨죠? 음. 자, 3번 카드 리딩을 해볼게요. 음, 제가 이거 카드 리딩을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가끔 목소리가 커져요. 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어, 어, 이, 이렇게 고함을 치. <웃음> 저게 안 되는데 나왜 그러고 있는지 몰라. 어. 어. 어디 봅시다 보조카드부터 뽑아볼게요 음. 여러분은 뭐 그리워하긴 해도 그래도 잘 조정하고 외관상은 외관상은 그래 외관상은 잘 조정하고 계시고 음. 음. 상대방도 외관상은 그래도 새로 시작하고 음. 자기가 그 선택한 걸 갖다가 음.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야. 이 상대방은 어, 결론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자, 어디 봅시다. 음, 자, 여러분, 음, 이 사람 음, 굉장히 자상했어. 어, 사귈 때는 굉장히 자상했었네요. 음, 사귈 때는 음, 자상했다. 음. 주변에 그 아는 분이신까 뭐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나봐 음, 또 주변에서 많이 밀어주기도 했고 이 사람하고 음, 많이 밀어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오, 좋은 우정이네 그래 그렇게 밀어줘야지 서로 음,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음, 그냥 뭐 이렇게 처음에는 가볍게 만났나? 조금 더 뽑아봅시다. 이게 가볍게 만난 건지 이게 주변에서 밀어준 건지 아니면 이 우리 파랑새 분들하고 사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어떤 모임에서 어, 어, 뭐지 그거 있잖아요 영어로 치딩 음, 한국말로는 바람 음. 이 남녀가 헤어지는데 이 바람이란 소재는 빠질 수가 없어 아니 어, 뭐 남자가 술 도박 여자를 멀리하면 은요 성공한대요 헤어지는 이유가 다 그거지 음. 근데 도박은 술집에 없을 수 있어 근데 술집 가면 여자는 꼭 있잖아 있다 있어 술집에 여자 없는 술집 있어요? 수요와 공급은 맞물리는데 음. 음. 이유를 어, 이유가 나왔어요. 음. 이유가 나왔어.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하고, 그냥, 음, 관계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치, 관계가 일단은 좋았지. 좋으니까 사귀었지. 음 관계가 좋았었는데, 어떤, 그, 모임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모임, 뭐. 그게 회사 동료들끼리 뭐, 일 끝나고 애프터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우리, 이제 그거 있잖아요. 동호회 같은 거, 음 근데 동호회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동네 동호회는 아니에요. 음. 이거는 저게 소셜 미디어 동호예요. 어. 거기서 만난 사람하고 어.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어. 가볍게 어. 놀지 않았나? 음. 가볍게 놀지 않았나?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여러,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마음 요고 어,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 요정계는 괜찮겠지? 한 거예요. 그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 그니까, 분명히, 분명히라는 말은 뺄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거야. 야, 그거 그냥 스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한번 해소했다 생각해. 그거 있잖아요. 어, 그런 말. 남자들 잘하는 말.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테 의미는 너야. 뭐, 이런 거지. 아이씨. 아, 그러고서 또 말하는 게 있어. 좀 뻔뻔한 말. 그러니까 네가 좀, 좀 이렇게 좀 하지. 응? 너 맨날 그 옷은 그게 뭐니? 어. 좀 너가 나한테 날, 날 갖다 좀 자극적으로 좀나좀 좀, 어떻게 좀 흥분 좀 시켜봐. 뭐 이런 거, 이런 말 했을 남자, 엣, 쏘리, 음, 했을 사람도 있어. 응. 야, 맨날 똑같은 것만 먹지 말고. 막 이런 거지. 응. 맞아요. 음, 그래서 그 그런 것 때문에 여, 여러분들하고 다퉜다 실망 엄청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실망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울컥 울컥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생활하고 이런데 어, 지장은 크게 없어요, 여러분. 음, 좀 그런 건 있어 하, 일하다가 좀 멍하고 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음, 좀 멍하지 음. 아, 내가 진짜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건 있지 사람인데 없을 수가 없지 음. 그리고 하, 이게 무슨 일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응. 내가 헤어진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응. 한번눈 감아 줄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응. 어, 일하면서도 가끔 멍해요 어. 그러면서 어쩔 때 그래 잘했어 이건 아닌 거야 어. 한번 용서해 줘면 두번 용서해 줘. 어 저번에도 그거 비스무리한 거 있었는데 한번 용서해 줬잖아 응. 맞아 얘는 상습적으로 갈 거야 어. 그렇다가도 아니야. 그냥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건데 내가 굳이 그걸 캐낼 필요가 있었나? 음. 아그 셔츠에 조금 여자 립스틱 묻어온 것 같고 내가 여, 너무 예민하게 본거 아닌가? 뭐또 이런 거지. 본 본인도 이제 이제 약간 음, 그런 게 있어요. 음. 일, 일을 잘하다가도 갑자기 그 여백이 남는 시간 있잖아요. 여백이 남는 시간 때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 사람이면 그래요. 원래 여자들이. 음. 자, 그럼, 어, 그리고 이 남자, 여러분 떠나서, 어, 그래, 나, 어, 너 없이도, 어, 그래, 뭐, 뭐, 세상에 여자가 너, 너안 아냐? 세상에 남자가 너안 아냐? 어, 뭐, 뭐가 쉬워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음. 자기, 그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저기, 욕심 챙기고, 자기, 뭐지? 응, 자기 할일 처음엔 했어요. 그래, 나 결심했어. 그래. 그래, 헤어져, 헤어져. 응, 뭐, 너 아니라고 내가 뭐갈 곳이 없을까? 처음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그리워. 음, 아, 걔는 그래도 참, 여자가 멋있었는데. 참 멋있는 여자였는데. 아, 내가 미쳤지. 아, 그러게그 시기는 왜날 갖다가 꼬셔서 그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아또아 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걔 아유, 얼굴 다 아, 박살 났는데 내가 뭐가 좋다고 걔하고 그랬지, 막 이러는 거지. <웃음> 여러분들 생각 많이 나요 이분. 음, 킹 오브 소도 나왔다. 음. 아 내가 너무 성급했던거 아니야 아이 들키지나 말걸 아이게 어떡하지 막음면서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별을 당한거야 이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지금 보이세요? 이거 이 얼굴 보이세요? 누워있는거 음 포기한거지 어, 포기한거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응. 음. 그냥 이렇게 여유있게 아 그래 됐어 하고 포기한거 같은데 이거 보세요 괴로워하죠 속으로는 음 아, 그래. 아이, 뭐, 저기, 막저 뭐,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아 무슨, 연애는 무슨, 아, 연애, 연애 골치 아파. 이제안 할래? 아 그냥 잠시 그냥 혼자 이렇게 싱글, 싱글 쪽으로 지낼래? 이러면서도 속은, 으이씨. 이러고 있는 거야. 몸을 빌빌 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워요. 잘 살지 못해요, 이분은. 음.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이, 이,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아 나가자, 나가자. 아 여기 방 구석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다고 뭐아 나가서 진짜, 아자 좀 한번 흔들고 좀 술도 마시고 그냥 한번 헌팅이라도 한번 해볼까? 막 이,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술 마시러 나가는데 음, 술 마시러 놀러 나가요. 가볍게 친구들하고 어울서 놀러도 나가고 이래요. 어, 그러고서, 음, 아, 야 저기 말 여기서 좀 비싼 거 갖고 와봐. 비싼 술 갖고 와, 뭐 이러면서. 어, 에라 모르겠다. 어. 에라 모르겠다. 어. 어. 잠깐. 그렇게 지내고 있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왜또 에이스컵이 왜 떴을까? 이건 누구를 향한 에이스 그렇게 놀면서도 어. 이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인 것 같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네요, 이분은. 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저기 막뻥 채웠을 적에 뻥 채웠을 적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음, 사랑했어요. 그 마음을 두고서 그냥 쫓겨나듯이 내내 음, 내 쫓긴 거야, 내 쫓긴 거. 잘 살지 못하네요. 음. 그리고 좀 지금 방황하는 중이에요. 조금 방황을 해. 왜냐면은 마음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없어진 없어진 게 아니야. 어, 너는 내 거려니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내 거려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뺑 당한 거잖아요. 음, 어, 저기만 뭐, 내 쫓긴 거지. 내 쫓겨 내 쫓겼는데 어, 이 마음을 미쳐 챙겨 갖고 나오질 못했어. 어, 무척 이 마음을 챙겨갖고 나오지 못해서 되게 어,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 지금 조금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다 음, 그래도 여러분 속이 후련하세요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어서 어. 방황하는 중에도 이거, 이거 똑같이 또 나오네요 이렇게 어.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응, 응, 그래 어차피 나는 응, 돌아갈 수도 없고 응, 돌아갈 수도 없 돌아가고 싶어 죽겠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파랑새가 받아주려는지도 좀 미지수고 좀 그런 것 같네요 응?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이거 말고 딴 걸로 뽑아보자. 이거 이미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걸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건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제외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여섯 여, 여 우리 여, 이 파랑새 분들은 의외로 담담해. 음. 그 여백의 시간에 막 그런 그 아까 말한 대로 음, 이럴까 이랬으면 좋았을까?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막 이런 이런 이러한 마음은 들어도 이 남자분들보다 남자에게 남자. 헤어진 그 엑스보다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더잘 감정을 잘 적의하고 있어요. 어디 봅시다. 재해가가능할까 여기는 재회하는 커플이 있을까? 음. 화근 커플 있을까 어디 봅시다 이 남자가 되게 오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대화는 나눠 보겠네요 음. 일단은 대화를 나눈다 음. 받아주시는 분 있네. 음. 받아 주시는 분 있네. 아. 어, 예, 네, 일단은 그해하는 커플도 꽤될 거예요. 여기 3번 카드는.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음, 그래요. 왜냐면 알잖아. 아. 근데 이게 상습적이 되면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시되 일단은 이제 요, 뭔가는 이제 뭐지, 그걸 해놔야, 보험은 하나 들어 놔야될것 같아요. 음. 아, 한 번만 더 이러면, 뭐, 뭘 뺏겠다는 둥, 뭐, 이런 거는 하나 해둬야 될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뭐, 위치 추적기 같은 거, 그,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어플, 어디 있는지 다 나오는 거. 음. 음, 카드 같은 거다 압수하고, 그 정도 만, 그 정도 되는 사람, 관계이면, 그 정도로 깊은 관계이면, 음.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카드 내용이 다 나오는 거지. 응.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음, 보호는 되지 않을까. 그 남자들도요,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한때야. 응. 음. 그 시간 넘어가면은, 야, 내가 얘, 얘한테 삥 당하면 더 이상 갈곳 없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제 안착을 해요. 근데 그, 그 전까지가 좀, 그래도 나이가 있고, 좀 뭐지? 음, 좀, 시, 그게 왕성할 때에는 이렇게 눈이 돌아가. 눈이 돌아가. 음. 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번 안전장치를 갖다가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놀람> 자. 자, 이제 4번 카드 마지막입니다. 아, 아한 시간 넘게 떠들었더니 목,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음, 자, 아이고. 아이고, 이게 첫 번부터 이러면. 어, 그치. 어, 맞아. 울컥했지. 울컥, 울컥했으니까 이제 이별한 사이는 맞지. 음. 지 뭐지? 이 여기는 끝나고 상대방, 상대방이든 상대방 여러분이든 끝나고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뭔가가 들어왔나봐요 꼭 마치 어, 마치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듯이 어, 준비해 뒀다는 듯이 모르겠어요 카드 액면만을 보면서 말할 순 없지 어디 봅시다 어, 액면으로 보이는게 맞는건지 왜냐면 요 액면가는 어, 헛뻥이 많아. 음, 어디 봅시다. 조금 더 뽑을게요. 음, 카드 뭐한장 보조 카드 한장 나온 것 같고 뭐, 얘기하기엔좀 그래. 음. 이게 뭐지? 그래도 여러분들 음. 그리고 그래, 헤어지고 난 후에 보란듯이 보란 듯이 잘 살고 계시네. 응, 보란 듯이. 그렇지만 마음까지는 아니야. 응. 그불 그 불은요 나무나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타잖아요. 근데 그 불이 막 불이 막, 막 번져 오를 적에 불이 하나 뚝 떨어져 휙 하고 사라지는 경우 있죠. 불이 이렇게 휙 사라지는 경우. 응.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열막 진짜 열심히 살다가 그 열정이 어느 한 순간에 휙 이렇게 공 공중으로 날아가는 응, 공중으로 날아가는음왜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사람이 그래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설거지 청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그냥 밖으로 휙쳐 뛰쳐 나가 가지고 그냥 음술 응,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미친 듯이 노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그 화를 달래는 방법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틀어박혀갖고 안 나오고, 그 감정에 다 이렇게 누그러질 때까지. 근데 이 우리 이분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 불굴의 의지로, 그래, 떠난 건 떠난 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보여.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일도, 일도 안 아파 보여. 음.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행동만 마치 눈빛을 보지 않았어. 음. 눈에는 눈물이 그런그런할 텐데. 음. 마음의 눈물을 보지 못했던 거지. 음.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의 눈까지 보겠습니까? 아니 그렇소? 그 정도로 나를 갖다가 관심 있는 사람은 몇안 돼요. 부모 형제라도 진짜 관계가 좋거나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거 몰라 부모 형제라도. 대면 대면한 경우 참 많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그 그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의 슬픔을 다 읽어줄 수 있는 사람몇안 돼. 상대방 분이든, 음, 상대방 분이든, 여러분이든, 일단 이별 후에, 그래, 응. 음, 그래, 응. 음. 주변에 누가 있었어, 음. 근 그, 있었다는 게, 그 관계에 그, 그, 둘 분이 좋은, 좋은 관계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어 끝날 끝나 거의 뭐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 누군가가 준비해 있다듯이 그렇게 있었던 거야 어, 내가 의도는 아니야 내가 준비한 게 아니야 근데 걔가 거기 와있어 응. 그래, 그러지 그 내가 택시 잡으려고 길에 딱 나갔는데 때마침 택시가 탁온 거지 그런 거지 응. 어, 뭐, 틱톡이 탁된 거지 응. 딱 그래서 그래 응. 그래 응, 나 얘랑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랑 갔는데 왜 음.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둘중 하나는 그랬어. 그게, 음, 둘중 하나는. 왜냐면은,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쌍방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 음. 내가 봤을 땐, 쌍방이다, 그렇게. 그래, 착! 하고서, 두, 택시 두 대가 딱온 거? 아닌가? 근데 이이 이 관계가 흡적뭐지그 어, 마음에 그렇게 싹내키지는 않아. 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요. 어. 근데 그말 있잖아요. 사,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음. 그냥 싸운 거지. 우르륵 싸우고 그래. 살길짝. 음, 어. 그랬는데 그래 그다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 음, 마음에 들진 않고. 음, 조금 넓게 봐야 되는데 뭔가 하나에 깊이 빠져있다 그 깊이 빠져있는게 뭐지 우리 파랑새 분들도 우유부단하고 음, 우리 파랑새 분들은 우유부단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우유부단한건지 음, 우유부단하고 가야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음,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자꾸 어. 아, 옆에 사람 있잖아. 있으면서 왜 음. 있으면서 왜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 뭐지 이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어, 미래에는 2다 라는 이게 답이 아니라 1 더하기 뭐2 더하기 3 더하기 하고 이 답을, 답을 어, 추리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사람하로 가고 가면 진짜 이 미래는 밝을까 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음, 우유부단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가는게 맞나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음 이런 이 사람을 가고 있는 게 맞나? 과연 거기가 가, 과연 거기가 내가 바라던 곳인가? 음, 사람이 가보지 않고 그게 가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응? 그그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봐야지 알고 그게 무슨 맛인지 먹어봐야지 아는데 열어보지도 먹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그잖아요 과거에도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라,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 응, 옳지 않아. 삥, 부자, 엑스 부자 들어왔어. 이미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면, 응, 선택한 길이라면, 그걸 가야 돼요. 그걸, 그,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 이거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갖다가 귀찮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 관계도 과거하고 다르지 않아. 엔딩은 똑같은 거야. 엔딩은. 음. 왜 사람이 그 헤어졌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냐? 또 이거를 박스를 뜯고 맛을 보고 이러는 과정들이 음, 싫은 거지 음, 귀찮은 거지 귀찮은 거지 귀찮다고 남은 인생을 갖다가 가, 만약에 그래요 뜯고 먹었는데 아니야 아닐 수 있어 맞아 그렇지만 기일 수도 있잖아요 확률은 반반이죠 확률은 반반 그러니까 이 확률 반반 게임 때문에 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음, 그럼, 그러, 뭐, 그러다가, 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카드 안 뽑아 봐도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있는 사람도 놓치겠지. 이거는 뽑아 보지 않아도, 이거는 알 수, 추리해 볼수 있는 결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이 바뀌어졌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근데 상대방이 반반이야. 그럼 내가 그 곁에서 있을 수 있어요? 외롭지? 외로워서 곁에 있을 수 없는 거야. 나한테 반절밖에 안 주는데 하나를 다 주더라도 이 세월의 풍파에 깎여 나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줄듯 말듯 앉을 듯 말듯 응? 듯듯 이게 뭐지? 뭐 터키 아이스크림이야? 아니잖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리고 너! 응? 지금 옆에 누구 있잖아. 누구 있는데 왜 전에 여자를 갖다가 자꾸 생각해? 막뭐 터키 아이스크림이야 너도. 어쩌면 쌍방이 쌍방이 다 이렇게 그 저기만 X들을 생각하지. 그럼 왜여서어 이렇게 생각할 거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외롭게 할 텐데. 아니 그렇소? 음, 아니에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이 이, 이거, 이거 보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드의 흐름상 그런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했잖아 응. 결정을 해놓고 응? 이미 이 관계는 이렇게 과거의 x 하고는 끝났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둘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왜 도, 자꾸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하냐고 내 감정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봐. 맞아. 내가 지금 카드 안 뽑아봐보다 안다 그랬죠? 딱 나왔잖아. 내 감정만 생각하다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돼. 경솔하게 행동하게 된다고요. 맞아. 경소람 음. 그런 거 있어요. 음그 사람들이 어 너는 이럴 거야라고 했는데 맞아, 넌 충분히 이럴 수 있어. 그래. 그러다 보면 말어 말이 어떻게 돼 나중에 그래, 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야. 는날못 잊었을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가면 행복 다시 돌아가면 행복할 거야. 음. 우리 사랑했잖아. 어, 걔도 지금 날 갔다가 자꾸 보고 있네? 어, 그래, 그래, 우리 가면 다시 잘될수 있을 거야. 이런, 이런 망상, 어리석은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헤어졌을 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어요. 내가 왜 헤어졌는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이 상황, 이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이 불안하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지 그래 이게 새로운 사랑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과거의 사랑은요? 다시 돌아가면? 걔도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둘다 반반이긴 똑같아 그렇죠? 둘다 반반인 거 똑같으면 어, 어떤 게 날까요? 그래도 얘는 새 거잖아. 얘는, 얘는 헌 거고. 물론, 이 사람이 청, 처녀 총각은 아니야. 나 전에 그, 그 만났던 사람이 있었겠지. 나 전에 만났던 사람이. 응? 그렇지만 이 사람 한번 만나봤잖아. 알잖아. 그렇잖아요. 그왜 헤어졌는지도, 헤어졌으니까 이거 울컥했지. 입을 킥했지. 헤어졌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응. 아닐 수도 있고, 음, 그냥, 뭔가 결심을 새롭게 했는데 못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결심을, 어, 저기, 뭐 해보지도 않고 망설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한 케이스라고 보지 않고 두 가지 케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어. 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걸 갖다가, 이제 이, 지금 이 난간을 해, 어, 이걸 수습해, 내 감정을 수습해야 되잖아. 그래서 목표를 세웠는데 이과거에 어, 어, 저기 막 예, 저기 지나간 사람이 자꾸 음, 발목을 잡아. 아, 그땐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못 가는 거야. 내 길을 못 가.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기 막이남이이그러고 헤어진 분도 자꾸 여그 여, 뭐지? 어느 정도 여지를 내비치고 있어. 그래서 가도 오도 못 하는 상황인 분도 계시고 아니면 쌍방이 어, 헤어지자마자 택이 택시, 택시가 동시에 와가지고 탔는데 음, 이제 이 맞춰 나가는 과정이 어, 귀찮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딱 왔는데 그러니까 내맘 마음에 쏙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헤어졌으니까 그래 그냥 뭐, 그거 있잖아요. 그냥 욱하는 심정에 그냥 갈아, 그냥 타버리고 간 거, 너 아니면 사람 없냐는 식으로 갔는데, 딱히 그 거기서도 음, 몸에 안 맞는 옷은 입은 것처럼 불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음. 하여간 음, 그런 겁니다. 갔는데 내 몸에 안 맞는 옷 같고, 음, 그러니까 얘한테 계속 눌르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케이스 음, 있고, 아니면 내가 헤어질라고 아까 그 방금 말했던 거 그거 응 그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응. 응. 뭐라 그랬니? 예, 지금 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서 그런데 그 카드를 뽑느라고요. 그렇게 경솔하게 가, 경솔하게 급하게 갔다가 결국은 어, 경 경솔하게 급하게 갔어요. 어, 제대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으니까 응?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라는 기체적인 것 없이 그냥 그냥 갔다가 또 다시 실망한 일이 생긴다. 어. 또다시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카드는 알려줘요 음, 만약에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좀더이 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보시고 어,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점이 뭔지 좀 알아보시고 제대로 알아보고서 가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인연이라면 그, 걸 알아보는 기간 동안,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알아보는 기간에 헤어졌다면 그건 인연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람이 그거 하나 못 기다려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사람인데 안 기다려주겠어요? 그쵸? 음, 우유부단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시간도 저기 되고, 내 감정 낭비되고, 그냥 쓸데없이 애꿎은 이불만 그냥 발로 채이는 거지. 음.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 음, 다음번에 다더 좋은 리딩으로 우리 만나봬요 여러분 안녕.